궁금하신 걸해서해 드려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1,400명이 넘게 봐주셔서 네 너무 1, 감사합니다 네. 아니, 저희가 지금 라이브 방송이 처음이라 되게, 되게 신기하네요 지금 다들 손님분들이 저희만 남아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앞니 신경 죽었으면 네, 크라운 하셔야 됩니다 <웃음> 신경치료하고 나시면 내버려 두시면 치아가 너무 상해서 약해지는 상태라서 꼭 크라운 하세요 장첸나오나메모니요 저거 <웃음> 저 할로윈 때 아. 했던거 너무 아시죠? 네, 감사합니다 네, 다음에 또 해보겠습니다 라이블러 햄스터 갔다 는데요 감사합니다 <웃음> 와, 감사합니다 네. 다음에 또 라방 <웃음> 해볼게요 네 다음에 또 다음에 예고해 드고게요 너무 갑자기 해가지고 네.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오늘 마일이라한번 해봤거든요 네 너무 신기하네요.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저 이제 진짜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저희밖에 안 남아서 괜 퇴근하셔야 되니까 안녕 안녕